여력, 태극기 등 다양한 국민여지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간간은 상호교류 및 업무 협조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기니다 현재까지 전북개발공사, 전북은행, 전북에너지 농협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EBC 친문역, 우석대학교등총 그 새끼기간과 해외국을 체계되 가지고 활동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대학교 민간학자 등이 많이 참여할 수있고록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네, 사례로 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팀이 1 0 0주을 맞아서 그 정신과 의미의 대세적으로이 시간 이 임시군무부원 임영서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원장님, 원호와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동네 한 바퀴 돌봅니다 음. 꼭 시간 소식과 동네 이스의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종합농민혁명 유적지인 만석포와 백산성, 성토양 등을 한 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지점에 만석포 쉼터가 조성됩니다. 만석포 쉼터는 종합농민혁명 기념일인 오는 5월 1 5일까지 조성될 예정인데요. 포퍼슘터는 동안 우민혁명 유적지와 함께 동진강과 만경강이 합류하는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역사를 배우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전북현대오터스 축구단이 지난주일 전북도청에서 1,500명의 팬과 함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개막전은 대구FC를 상대로 3일절인 금요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선수들을 대표하는 주장에 마형이동국 선수가 선는됐고며구조장에 이용 선수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동남 밖의 아나운서 이은혜입니다. <목소리> 평일 오후 5시 5분. 특별한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TBS 사랑과 사랑. 이제 국내 책방에서 책을 빌려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